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요즘 핫한 그챗 GPT AI랑 채팅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여기다 가 아크 서바이벌 관에서 한번 물어보고 얘가 추천해주는 공룡으로 한번 보스를 가보도록 할게요 싱글에서 갈 겁니다 안녕 혹시 아크 서바이벌 이라는 게임 알아? 네 저는 아크 서바이벌 이라는 게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크 서바이벌은 생존을 위한 적과의 전투 동물 조련 및 생태계 조작 자원 채집 및 건설 등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온라인 멀티플레이 생존 게임입니다 2015년에 출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오 아네요 아크 서바이벌 알아 그럼 아크 서바이벌 에서 나오는 공룡 하나만 추천해줘 뭐라고 할지 아크 서바이벌에 등장하는 공룡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 특별한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추천하고 싶은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오 티라노사우루스를 추천해줬어 렉스를 추천해줬는데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좋다 그러면 아크 서바이벌 보스 하나만 추천해줘 자 얘가 추천해주는 보스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노시스? 디노시스라는 보스가 뭐지? 야 아크에는 그런 보스가 없어 메테리오? 야 메테오리티 라는 보스도 없어 나랑 장난하냐? 마그야 마금... 마그마사우루스는 보스가 아니라 그냥 생물이잖아 보스는 드래곤, 만티코어, 브루더마더, 메가, 히테코스, 로크웰, 감독관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있잖아 왜 마그마사우루스를 보스라고 했는지 드래곤, 만티코어, 브루더마더, 메가, 히테코스, 로크웰, 감독관 등의 보스 중 하나만 추천해 줘 드래곤 오케이 드래곤을 한번 렉스 레벨 몇 자리로 드래곤 보스를 잡을 수 있을까 드래곤 보스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렉스의 레벨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드래곤 보스는 매우 강력하며 공격력과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드래곤보스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추천 레벨 70에서 8 0정도라는데요 <웃음> 그러나 레벨이 높다 해서 반드시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렉스의 능력치와 장비, 스텝포인트분배 충분한 인원과 공격 전략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레벨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보스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렉스를 최대한 발전시키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협력하여 보스를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해, 확실히 70에서 80 레벨이면 드래곤 보스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렉스를 데려가는 게 좋을까? 천 레벨로는 자꾸 70에서 80 레벨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얘가. 얘가 자꾸 멍청하게 이,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넥스 몇 마리 정도를 데려가야 드래곤 보스를 잡을 수 있을까? 렉스 수보다는 능력치와 스텝 포인트 분배, 장비, 소지품 등의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의 렉스를 데려가는 것이 보스에 처치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10마리 이상 데리고 가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보스를 데려갈 수 있는데 20마리가 캡이란 말이죠 그러면 레벨 7,80 정도 되는 렉스를 한 20마리 정도만 데리고 가서 그러면 보스가 감마, 베타, 알파가 있는데 레벨 70에서 80 정도 되는 렉스를 20마리 데리고 간다고 하면 감마, 베타, 알파 중 어느 보스를 가는 게 좋을까? 이것도 한번 물어봐서 여기서 골라주는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감마, 베타, 알파 중 어떤 보스를 잡을지는 렉스의 능력치와 스탯포인트 분배, 장비 등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마 보스부터 도전하여 렉스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렉스들이 감마 보스를 처치할 수 있는 경우 있을 정도로 레벨 장비를 강하다면 베타 보스를 도전할 만합니다 그리고 알파 보스는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렉스들을 강화한 뒤음 오케이 그러면 얘가 감마 부터 가라고 했으니까 감마 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레벨 80으로 80 위주로 20마리 뽑아서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 80,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 자, 지금 딱 20마리 렉스 20마리를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레디자 안장도 좋고 일단 렉스들 공격력이 좋아요. 그래서 간만에 충분히 깰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거 안 내려와 이제.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괜 찬는데. 여러분들은 실패할 걸 무지.. 생각하셨겠지만 깼습니다 개꿀 넥스 딜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해서 AI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깼습니다 야 칭찬 한번 해줘야겠는데? 야 너가 말한대로 드래곤 감마 보스 20마리 데리고 가서 잡았어 고맙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줄.. 해줄래? 나이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AI한테 다른 걸 한번 물어봐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